어, 어, 미리 개봉 no. Together, o k a 제가 뭐 개봉할 네. 시간 좀 드릴게요. <웃음> 각 모델이 글로브 <글러블 웃음> 리미티드 굿즈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. 본인만의 색깔로 꾸밀 수가 있는데, 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?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셋. 뭐, 와 스티커 너무 좋아. 와 스티커 귀여워. 어, 스티커 와이파이를 줄게요. 줘야죠. j e n y r o s e Lisa, Gisele. 뭐뭐 들어있어요? 스티커! 어, 이름이랑 사인이랑 스티커 팩어어 사... 그러네 그러네 뭐? 손하트도 아 사... 손하트 어 오. 이름도 있고. 이건 뭐지? 카드? 리사. 오! 오! 오. 오. <디와> 야 나도 볼래 어언니내 먼저 네 이게 랜덤하게 먼저 쓰와카드오 <웃음> <웃음> <독독하게. 웃음> 리사 <웃음> 스티커 팩도 있어 언니 되게 똑똑해 보인다 언니 언니 지 손이 되 똑똑해 보인다 진짜 모뎀이에요 뒤에 모뎀 꽂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진짜 쓸수 있는 거예요? 진짜 쓸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와. 어차피 집에 우리 모델한들시다 있잖아요. 네. 이왕될거 블랙핑크 모뎀을 딱 아, 두는 거지. 필리핀 아, 팬들이 네. 좀 본인들이 사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. 아, 아, 아. 어떻게 하면 좀 예쁠지 우리 멤버들이 좀 지금 이 자리에서 꾸며주시는 아, 아, 아, 것도 좋을것 같아서 이거 시작하면 돼요? 어, 지금 시작하면 돼요. 여기, 여기 시간은 게 여기 이걸 꾸미는 거예요? 꾸며서 나는 이렇게 꾸몄다 보면 은 팬들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할수 있는 거고. 오케이. 이게 시-through인데 어? 시-through? 오와. 자유롭게 꾸며되겠아 귀엽다 네. 본인들이 아, 원하는 취향대로 아 좋다 스티커도 종류가 좀 많아요 와우 아 귀여워 여기 약간 스톤 느낌도 so 있고 so cute 응. 어 갑니다 갑니다 와와와와와와 와, 와, 와, 와, 와. <웃음> 고양이 있어 고양이 여기도 이런 스티커도 <웃음> 있고 마음에 안드는 고양이 있었냐 어 언니 어? 언니 좋아할 것 같아 리사씨 이거 네? 저요? 어. 아 저거 네 아우 oh, so cute 와우 <웃음> <웃음> 다른 은좀 별로다 어? 채아너 있어 너 응? 너 있어 아! 지시 나네? 응 어. <웃음> 귀엽다 아. 벌써? 너가 어디 있어? 벌써? <웃음> 아아 뭐. 시간은 얼마나 <웃음> 있어요?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어? 벌써 아, 로제씨는 거의 웬만한 아. 거다 붙이는구나 지금 <웃음> 아, 네. 근데 있어. 여기 있어. 썼을 때 괜찮을까? 뭐 한번 해보는 거지 어차피 음. 여기서 꾸며 줬던 거는 본인들이 갖는 거니까. 아, 네, 네. 이거 제 거예요? 맞아요. 헉 헉. <웃음> 음, 아 뭐. 로제 씨 근데 어떤 순서로 그렇게 붙이는 거야 지금? 그냥 그냥 제 뭔가 이렇게 몸이 가는 대로. 마음대로. 그러니까 어. 네, 보지 않아도 사실. 이렇게 어. <웃음> 손이 시키는 대로. 네, 손이 시키는 대로. <웃음> 제니 씨는요? 저는 언니 뭔가 스토리를 네. 뭔가 만들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, 아직, 아직 시작이 별로 안 됐는데요. 딱딱 보면 되게 이렇게 이야기가 음. 얘네 집 같아. 그런 느낌의 곰돌이들의 집. 그리고 이번에. 제니 씨는 집에 물건들 제자리 에 놔두죠. 네. 지금 아, 딱 보니까 질서가 아. 딱 있어. 그런 거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다면 저는 <그냥 웃음> 저희 집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. <웃음> 어, 맞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고 보니. <뭐니. 웃음> 근데 뭔가 저는 옛날 막 옛날에 막 이런 플립폰 음. 막 이런 스티커 막 오.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레트로, 그렇게 말해야 되지? 디지털이 디지털. 딱 디지털. 뭔가 처음 음. 생겼을 때 그때 시대의 아. 그런 감성으로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것 이런 좀 스티커를 막막 막 붙여놓는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. 진짜요. 맞아 아. 요새 또 그런 게 다시 돌아오잖아요. 조심히 붙여요 제니 씨. 아, 언니도 이렇게 잘하고 싶어. 야 결정을 잘못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니, 이수 씨는 귀여운 거 좋아하고. 저요? 그런 거 같은데. 네. 그죠. 와최 우와 최고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나도 뭐 빨래 해 줘. 그냥 막 붙여 있는 거 다. 근데 오히려 저렇게 막 마구잡이로 많이 붙여도 예쁜 거 같아.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응. 어설프게 조금 붙이는 것보다그게 정가요? 아! 아니 아니야. 깔끔하잖아. 아니 아니야. 말지, 이 말이, 그 말이, 그 말이 그 말이 아닌데. 이 말이 그 말이야. 이거 내 건데 누가 여기다 정리해 놨어, 너지. 야, 너가 정리해 놨지, 이거 내 건데. 더럽다네. 죄송합니다. 아니, 말이 와전이 됐네요. 갑자기. 아, 재밌다. 참 이런 거 별거 되게 아닌데 되게 집중되고 이라. 관심이 쏠리더라고. 예. 요 좋아요. 오 저렇게 많이 붙여도 이쁘다 블랙핑크를. 괜찮다. 우리 역시 우리 로고 음, 예뻐.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<너꽉 인정>. <웃음> 어머 너빠 인척. 뭐야? 오 뭐? 어머. 잘 보세요. 근데 여기 언니 사인 있어. 뭐야 끝났어. 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두 분이 조금 비슷한 게 지수 씨랑 리사 씨랑 이륜? 그 사이를 띄우네 그 이거예요? 공백을 쫙 같이 남겼네. 설명한 시간 있나요? 어 있어요. 어 okay.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. 투리가 뜨고. 아. 살짝 좀 like this. 살. 어후후. 뗀대 뗀대. 기대하겠다. 약간 음... 파스텔톤 좋아하는구나 지수 씨. 또 느낌이 네. <웃음> 네. 언니 딸기 우유 좋아하잖아. 어머나. 어? 왜? 왜? 왜? 그래. 없어? 내가 없어? 내가 어, 좋아할 만한 거 없어? 너가 좋아할 만한거 응. 너뭐 만들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. 어? 집에서 무슨 운동가? 그걸 했었네. 근데 내가? 어, 너너뭐 어. 만들었다는데 어. 뭐, 만들었다 했는데 뭐 이렇게 끝. 마카롱? 끝. 네. 마카롱. 자 지수씨 끝 진짜 다 했어요 너가 집에서 뭐만 어, 잡았다 그랬어 너왜 기억이 안 나지? 응.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어?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<웃음> 시험 볼때꼭 이런 애들 있어 자 이제 끝날 때 됐다 아, 잠시만요 잠시만요 <웃음> 안돼 보라색이야. 보라색이야 언니 응? 됐어요? 이거 이 채워줘 여기? 어, 티어, 티어.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어때? 어 괜찮다. 어저 뭘로 할까? 이거 예 우주 있으니까. 오 어떤이? 어어떤 어떤이? 어떤이? 어떤이? 어떤이? 어이이 어떤이? 어떤이? 어떤이? 이어이 어떤이? 어떤이? 어떤이? 어떤이? 이어이어이이어는 그러네. 아, 오, 오케이. 어, 됐어, 좋았다 됐다. 됐다. 이쁘다 됐어요, 저 됐어요. 됐다 됐나요? 자두 분이 완성이됐어 완성이 <웃음> 잠깐만요 테두리까지 붙인다고? 에이. 아, 에이 아 이거 좀 아니다 저거 <웃음> 탱크가 먹어 아니야 테두리까지 <웃음> 와 언니 거 진짜 거야. 귀엽다 깔끔하죠 심플하게 진짜 깔끔하다 깔끔쓰 이뻐 <웃음> 로제씨 모뎀에 먼지 쌓이면 치우기 되게 힘들 것 같아 <웃음> 됐다 다 했어요 오 어, 그럼 끝났어요? 난 여기까지 끝났어요? 하트 네. 하나 떨어지면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팩을 아, 아, 우리 거야 우리 아, 거를 챙겨가야겠다 음.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는데 우리가 <웃음> 소개를 또 어느 정도 짧게 좀 해주세요 일단 리사 씨부터 먼저. 아 저부터요 네네 먼저 이렇게 들더라고 나는 아, <웃음> 그냥, 그냥 <웃음> 고양이 <웃음>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. 고양이 포인트로 이렇게 딱 해놨고 그리고 그 우주 우주 방금 우주 말한 것처럼 이 f o 앨드레베다 야야야야야야야 지수 따라있어요 깔끔하다 깔끔해 약간 어, 네. 어. 자 지수씨 저는 일단 저희 팬분들이라면 은 좋아하실 저희 이름과 저희 블랙핑크 로고 어. 이렇게 다 붙여봤고요 네. 저는 왜 마지막에 있어요? 아. 아니야 아, 내가 마지막이야 예민한다. 아 그런거 1 2 3 4였 <웃음> 오.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넌3 넌 어, 오케이 안상우, 자 그렇고요 이 하트는 여기가 비어있어서 붙여놨고요. 아, <웃음> 이거는 최아이가 추천해준 딸기우유. 음. 딸기 사실 저는 커피우유를 좋아하는데. 아, 아, 근데, 아, 전, 아전 딸기, 전, 근데 전 딸기 있었어요. 근데 전 우유 진짜. 다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여기 네. 네. 딸기우유 붙였고요. <웃음> 자, 여기가, 봐봐요. 필리핀은 좀 따뜻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이 야자추 나무를 표현해봤어요. 필리핀의 따뜻함을. 그래서 꽃이 폈어요. 꽃이, 폈어요. 꽃이 폈다가 비가 오니까. 여기 제발. 좋아요 저 오, 지수, 방금, 지수. 아, 그러네 내가 여기 놀러 간 거지 오, 전에. 오. 지수 사인 사인 아, 이쪽은 뭐예요? 뭐예요? 얘네들은 다달고미 친구들인데 대성가 아, 아. 여기에서는 인상 거지. 오 아. 어, 스토리텔링 아. 상당히 아. 좋아요. 아, 얘 주인은 지수. 아 <웃음> 어, 지수. <웃음> 오, 그러네. <웃음> 제니 씨. 어, 저는 여기 깔끔해. 들어있던 스티커 좀 활용해봤는데 뭔가 이, 멋있다. 그, 네이모뎀이 블랙핑크, 음. 그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좀 강조를 해봤고요 네. 음. 집에서 인터넷 할때 쓰라고 오오오 오, 인터넷 잘되고좋잖아요 그런 의미였어 약간 좀음 뭔가 인테리어 방해되지 않은 그런 네. 느낌으로 한번 해봤 우와. 해봤습니다. 예쁘다 아아 네, 아 네, 이짜 예쁘다 블랙핑크를 음 강조하면서 모뎀의 활용도를 네, 또 활용도를 알려주고 음 잊지 않고 제사 아 좋네요. 뒷면까지 활용해 줬어요. 네. 나도 아, 긴장한 좋아, 것 같아요. 좋아. 인터넷을 할때 <웃음> 자, 로제씨. 옛날에 뭔가, 뭔가 3년도 쯤 레트로 가꾸고 띄고 <웃음> 어. 폰 꾸미기 한참 유행했을 때 폴더폰 같은 네, 폴더폰 느낌 폴더폰 꾸미기 유행했을 때이쁘다 뭔가... 예쁘다 하고 아. 아. <웃음> 막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주 화려한 저 자동차는 왜 무지개를 부시고 있죠? 그런 어, 뭔가 그래서. 그런 마음에 좀 그게 뭐예요? 그런 마음이 어, 뭐예요? 그런 마음이, 어떤 뭐예요? 마음이 있어요. 월드함을 아, 좀. 와. 양파. 이 시계를 보시고 있어요. 오. 아, 네. <웃음> 어, 다들 자기 사진을 생각해. 아, 그 포인트로는 이렇게 <웃음> 위에까지 이렇게. 아, 너무 웃기나 아, 봐. 옆에. 아, 넣을 수 있어. 아, 다행이다.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. 그게 끝이야. 약간. 저희 이렇게 괜찮은데? 한 번씩 들어주세요. 네. 그러면 네. 딱 저희가 네 분의 좀 색깔에 맞게끔 각자 꾸며봤는데. 이걸 또 온라인샵에서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오우. 가서 구매를 하시고 좋아하는 스타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와, 좋다. 저희가 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. 오우. 간단하긴 하지만 네.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포스터를 또 준비를 했는데. <웃음> Show your you light. Like you like 어디 오우. 위에 아래다 할게요. 바라빔 바라 오오오오오 오. <웃음> 멋있다. <웃음> 멋있다. <웃음> 멋있다. 멋있다 멋있다. 멋있다. 어디가야 되지? <웃음> 나 왠지 위에. <웃음> 와! <웃음> 언니 언니 여기. 여기. 나도 위에 해야 봐. <웃음> 이잘나오네 어, 그렇죠. 아좀 네, 약간 이포스 느낌 아, 특 느낌이죠. 응. 아빨빨 아 마지막에만 아, 네, 장난 아데 서예처럼 했어 서예 어? 잘안 나와요? 쓰기가 어려워 아, 써보면 아, 알거야 예, 괜찮아 위아르 래 이렇게 좋습니다 아, 주시고요 저희가 이 포스터는 좋은 곳에 제 남동생한테 주겠습니다 <웃음>